아, 5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음, 1년 초에 500만원의 내용수 5년 잔존가치형 그러면 100만원씩 이제 생각이 되겠네요. 어, 정액법이라면정액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 적용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회계처리는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쓴대요. 그 다음에 1년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480으로 재평가가 됐다. 자, 강원이 1년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건물에 대한 강가상가 누계획을 물어봤어요. 그죠? 강가상가 누계획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강가상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한 다음에 강가상가 누계획 얼마겠냐, 그걸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러면 재평가할 때 평가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내용, 그걸 물어본 거네, 결국. 그죠? 자, 보면. 처음에 500만원짜리를 이제 샀고요. 그다음에 그걸 삼각을 하고 어 상각했으면 이제 4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그 400만 원짜리가 이제 어 재평가가 된 거죠. 얼마로? 4 8 0으로 이제 재평가가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일단 500만 원짜리였어요, 얘는.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 뒤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음. 자,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해요. 음. 재평가를 얼마나 했냐면 4 8 0으로 했대요. 그러면 480만큼 증가했단 를 말이야. 장부 가액이. 그죠? 네. 근데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적으로 다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강가상압비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 100만 원이 일단은 400만 원에서 480으로 증가하면 몇배 증가한 거예요? 지금 1.2배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마찬가지 1.2배 를 증가시켜서 120만 원짜리를 만들어 준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400만 원짜리가 이제 1.2배 증가해서 48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비례적으로 비례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어 처음에 어 여기 보면 전체 어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장부 가액, 100만 원은 그 감가상각 누개 자, 이제 이 전체는 얼마예요, 이제? 500만 원에 1.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600만 원이 되겠죠? 그 600만 원 중에서 480 장부 가액, 어120 감가상각 계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에서는 이거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몇 배가 증가했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비례적으로 수정, 수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480이 됐고요. 그전에 400이었으니까. 저 요만큼 이제 증가한 거죠. 요게 이제 1 2배라는 얘기죠. 저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배를 증가시킬지. 그거 그대로 이제 움직여주면 돼요. 그쵸? 이게 비리조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그게 렇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100만원, 100만원에 1.2배니까 120만원이 되겠네. 그죠? 음. 자, 5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니까 2001년도에 기계장치 한 대, 내구수 10년 전용가치형 정의법이래요. 그거를 4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 아이고, 잘못 눌렀다. 4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동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생산하는데 생산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를 했대요. 음. 그다음에 3년도 1월 3, 어, 12월 31일, 동기장치는 3,500으로 재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6년도 1월 1일 날, 어, 공정가세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장치를 2,800으로 처분했대요. 그리고 기장치처분에서의 기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 단, 기장치는 재평가 외에 다른 재평가 또는 자산수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어, 효과는 고려하지 말라. 자, 일단, 어, 내용 자체를 보니까 1년도에 지금 취득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팔았네. 그죠. 6년도에. 그럼 1년도, 그러면 1, 2, 3, 4, 5 해서 5년간 사용하고 이제 판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재평가가 있었어요. 자,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봤더니, 지금 총 5년 동안 있었죠. 근데 처음에 얼마에 샀냐면 4천만 원을 취득을 했던 거야.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3년간 사용을 하다가 이제 3년간 사용했으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얼마씩이냐. 냉유수 5년이니까, 그 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이제 취득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을 하면 3년간 감가상황을 하게 되면 1,200만큼 이제 상각이 됐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2,800이 장부가액이 된 상태죠. 자, 그리고 그 장부가액인 어, 어, 기계를 이제 또 일단 이만큼 이제 상각이 된 거고요. 재평가라는 거죠. 3,500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또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겠지. 남은 기간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10년이지만 여기 10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7년이니까 여기서는 7로 한 거죠. 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냐? 2,800에 처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물어본 거죠. 음. 음,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 경우에 기록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뭐, 맞는 것은 어떤 거냐, 아,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음. 일단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 첫 번째, 기회장치 처분에 따른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300만원 단기 손익으로 어, 반영이 된다. 여기서 이제 처분하게 되면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처분가액이 되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처분 손익이 발생이 되겠네. 그 처분 이익이 얼마? 300만원이 되겠죠? 음. 그 처분에 대한 상황들을 볼까요? 재평가 시에 총장부가액을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일단 전제는 그거예요. 전제 이렇게 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일단 현금은 2800이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기계는 3500그 다음에 1000만 원뺀 얼마냐면 2500만 원짜리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2,500이 되겠죠? 네, 2,500만 원짜리가 이제 팔렸고요. 그래서 처분이익은 300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기계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이죠? 그래서 기계 처분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장부가에 가고, 그죠? 장부가에 가고 처분가에 이두 개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700만 원의 자산 재평가 이익이 이익용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얼마냐면 2800과 그 다음에 3500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었잖아요. 그 재평가 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서 처분시에 대체가 될때 얼마? 700만 원이 그대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700만 원이 이익용으로 대체될 수 있다. 처분시에 대체가 되면 그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재평가의 요금의 대체는 보시면 그대로 이익 금으을 바꿔주면 돼요. 저 남은 거를 재평가의 요금 700만원 이익 요금 700만원 어, 700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만약에 처분시에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그 전에 남아있었던 재평가의 요금이 처분될 때 대체가 되겠죠. 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만약에 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썼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500만 원의 재평가 아, 이익이 이익용으로 이 대체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어, 찾아봐야 되는데 자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잔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잔액을 볼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재평가되지 않았다면 장부 아, 아, 그, 그 당시에 처분 당시에 장부가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5년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5년 동안 생각하면, 즉 4천만 원짜리인데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이었는데 10년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5년 동안 생각을 했다면 아마 2천만 원이 됐겠지.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2 5 0 0으로돼 있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재평가 임원금은 7 0 0만 원이었어요. 그럼 대체된 애는 얼마냐? 여기서 얼마큼이 대체가 됐을 거라고, 그렇죠? 어, 그만큼이 대체가 된다 그랬죠? 그럼 대체된 돈은 얼마? 여기서는 지금 이두 개의 차이가 500이니까 아마 200이 여기에서 대체가 됐었을 거야, 그렇죠? 200만 원이 이미 대체가 된 거예요. 뭐 몇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가 됐을까? 나머지 금액이 또 됐겠죠. 이만큼도 빠져가지고 이만큼이 됐겠지,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총 대체된 금액은 200만 원이 대체가 된 거예요. 이미. 그쵸? 그 200만 원이 대체된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 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요건 이제 언제? 지금 처분을 했으니까 얘가 처분 시에 대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요게 맞아. 근데 만약에 처분 시에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요게 맞고요.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대책,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어쨌든 간에 처분 시에 대체가 될 테니까, 사용하면서 대체할 방법을 썼다면, 그죠, 요거, 요거. 를 썼다면, 그러면 그 대책, 지금까지 대책은 얼마가 될까? 처음에 여기 얼마? 700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연출론, 여기서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7년 남았다는, 얘기야. 7년. 그죠? 그러면 700을, 7년을 나누면 매년 100만원씩 대체가 됐겠죠? 그러면 2년 동안 대체된 금액은 200이 됐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500이 남았을 거야. 그 500이 처분 시에 이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죠근데 만약에 사용한,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둘다 맞는 말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썼다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익위 대체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첫 번째 년도만 일단 보는 거예요. 이익위 100만원, 그 다음에 저평가 이익은 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두 번을 이렇게 대체를 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200만원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금액은 이렇게 7년을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700만 원의 자산 재평가 이익이 단기손익으로 대체되어서 반영될 수 있다. 자산 재평가 이익 700만 원? 어, 어딨죠죠 음.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죠? 예. 일단 이게 틀렸네. 그죠죠그 예. 다음에 이제 처분된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2,500만 원이 제거되어 차변에 나타날 수 있다. 어, 여기서는 그, 그 감가상각 누계액 누계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관 누계액을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일단 어 저만큼 3년 동안 이제 상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상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재평가 시에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썼다면 재평가는 여기서 이제 재평가를 했죠 지금 이거 재평가를 했죠 그 얼마가 늘었냐면 1.25배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재평가 전에 일단 이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어, 이 2,800은 2,800은 강가상관 누계액 1,200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였을 거야, 그죠? 자, 그럼 재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1.2배만큼 늘어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1.25배가 늘어나면 기계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강가상관 누계액은 지금 현재 상태. 즉 재평가 후에 감가 상각 누계액은 1,500이 됐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만큼또 추가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처분되는 시점에. 그죠? 그래서 그만큼 추가로 감가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0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자산이 없어지면 결국 2,500이 대체돼서 사라지겠죠. 차변 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2,500은 이걸 얘기라는 거죠. 자, 봐요. 일단 기계를 재평가를 뭘로 했냐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쓴 거야 지금 그래서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몇 배가 늘어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1.25배래 그러면 어, 이, 그 전에 장부, 이그 장부에 있던 그 금액들을 1.25배 늘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가 이제 어, 얼마가 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증가가 되면 결국은 강과 상각비는 요만큼 남아, 있, 아 누계액은 요만큼 남아있겠다. 됐죠? 음. 잘 이해가 되겠지. 음. 이게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 내용. 근데 공부하기 좋은 문제야. 이게 이제 단일의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3번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2번의 내용 또는 4번의 내용이 단일의 문제로 뭐 재평가 이여금이 대체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경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얼마냐? 뭐,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반복, 아, 사용하면서, 뭐, 저, 저기, 봐 대체하는 방법을 썼다면, 또는 그렇지 않은, 않은, 방법을 썼다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문제 자체는 하나지만, 뭐, 두 개, 내지세 개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맨 마지막 5번도 괜찮아. 그죠? 5번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그, 처음에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썼다면, 아, 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썼다면, 처분 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죠? 예.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만큼, 어, 내용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하나의 문제. 여기서는 52번이 보통 3개에서 4개의 문제를, 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여기 국세가 2001년 초에 처음으로 기계장치를, 어, 100만원에, 어,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용을 적용해서 회계처리 하기로 했고, 어, 국세는 위 기계장치에 대해서 매년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실시한대요. 그 다음에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음, 여기 이제 나오네. 음. 매년말 재평가잉금을 대체하기로 했대요. 음. 그 다음에 1년말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9만원이고, 2년말에 공정가치가 88만원. 자, 그랬을 때 대체되는 재평가잉금 요걸 물어본 거네, 지금. 그죠? 자, 여기서는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쓴대요. 음, 그걸 이제 봐야 되겠네. 자, 보면 이제 기계장치에 대해서 3년, 아, 2년이죠, 2년. 음. 그다음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면 100만원 주고 샀어요, 지금. 천달에 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 한번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10년이니까 90만원이 됐을 거야. 자, 그게 이제 900, 어, 990, 999만원으로 아, 이제 재평가가 된 거죠. 음.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상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9년 남은 거니까. 어.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88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 어, 공정가치가 88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뭐 똑같네. 자, 그리고 얘는 뭐 했냐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평가 이어금이 이만큼 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어, 장부가액은 80이 됐겠죠. 음. 근데 그 금액, 즉, 기존에 있었던 전년도에 있었던 재평가 이어금을 88만원에서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79만원이 이제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재평가되는 금액은 요금액이, 아, 이익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요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음. 얼마예요? 만원이 되겠네. 그죠? 그 만원은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증가한 부분이 얼마? 9만원이죠? 남은 게 지금 9년이 남았거든. 정액법이었으니까이렇게 해도 돼요. 음. 그래서 요번에 대체되는 요금액은 만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고. 그래서, 어, 대체되는 금액 찾으라.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체되는 금액은, 음, 만 원이 될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광화문은 2001년도 어, 1월 1일 사무용 비품 내용수 5년이고 잔존가치형 정액법 그러면 음, 음, 뭐 음. 간단하겠네 자,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0만원에 시도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매년 어, 말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금액을 수정함에 따라서 어 뭐냐 아 수정할 때감가사가누구이액 우선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음. 그 다음에 사용, 어, 사무용 용사 비품을 사용함에 따라서 재평가액을 일부를 이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정책 어? 저거에그 다음에 이제 2년말에 어, 사모형 비품의 공정가치는 각각 이렇게 됐다. 음. 30만원에 샀고 28, 16이 됐네. 그죠? 그 다음에 내용수는 5년이고. 음,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까? 자, 일단은 사무형 비품을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 재폐가영업을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쓴대요, 지금. 음. 그리고 2년이 된 거야. 처음에 30만 원을 주고 이제 샀죠. 어, 그걸 가지고 상각을 하게 되면 6만 원씩 상각이 될 테니까 5년 동안 그러면 24만 원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재평가를 하게 되면 어, 28만 원이 첫 번째 어, 재평가 이어금이될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그거를 또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28만 원 가지고 4년 동안 상각하면 어, 21만 원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용하면서 대체 알맘을 쓴대요. 만약에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18만 원이 됐을 거야. 그죠? 여기서 얼마씩 6만 원씩 빼면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재평가 이격금 잔액이에요, 지금. 그죠? 어, 왜냐면 대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얘가 이제 뭐냐면 다시 재평가된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전에 있었던 요 4만 원. 요 4만 원에서 일부가 대체가 되고 그 잔액이 아,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재평가를 다시 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단계 손익이 되겠고, 얘가 기타 포괄 손익이 되겠죠. 이거를 봐야 돼. 여기서 4만원만큼 있었는데, 기존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남은 연수 4년이죠. 만 원이 일단 이익용으로 대체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삼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재평가를 또한 거죠. 순서를 잘 기억을 해. 그래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재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단계손익은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재평가된 금액은? 여기서 일단 어, 대체가 되고요. 음. 그다음에 마이너스 3만원 다시 빠져 나가겠네. 그죠? 빠져 나갔어요. 이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되겠죠? 그래서 대체가 되는 금액, 즉이익이으로 대체되는 어, 대체되는 그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요. 대체되는 금액은 재평가인여금이 감소되는 건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 그죠? 재평가인여금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 그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증가 감소가 돼요. 근데 재평가 이여금이즉 기타포괄손익에 있던 게 이익영으로 대체될 때 그때는 재무상태표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움직이지 않아. 그거 이제 뒤쪽에서 또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요 대체되는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이익영으로 그냥 지가 넘어가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향을 미쳐. 예, 예. 기타 포가 소닉의 감소액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단기 소닉이 되고 얘가 기타 포가 소닉이 되겠지. 그렇죠? 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래서 물어보는 건 포괄 손익 계산서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단기 손익 이두가지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요거 잘좀 이해를 해 주세요. 내용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을 때 처음에 대체가 된 후에 나머지 잔액 그부분그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의 감소 부분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단기 손익이 된다. 됐죠? 자 5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자 55번 자 부르기 어,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기장치의 냉윤수 5년 그다음에 잔존 가치 0 정액법이래요. 음 그리고 1년 말에 기계장 어, 공정 가치가 78만원이 됐대요. 그다음에 공정 가치가 65만원. 일단 78만원 65만원으로 바뀌었고 냉윤수 5년이고 잔존 가치 0 그다음에 정액법. 음 그럼 20만원씩 상각이 되겠네. 그죠? 렇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포괄 손익계산상, 단계순위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두 가지를 물어봤네. 그 다음에 대체하지 않는 방법. 강가상합비는 자본한 금액이 없다. 아, 됐네, 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취득한 게 얼마냐면, 100만원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일단. 음. 첫 번째 생각하게 되면 이제 20만 원생각하면 80만 원이 됐을 거야, 걔가. 그죠? 음. 자, 그리고 그거를 뭘로 했냐면 재평가를 한 거죠. 78만 원으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공정가치가 78만 원이었으니까. 그죠? 그걸로 재평가를 하면, 여기서는 재평가 손실이 나왔겠다. 그렇죠 자, 그걸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오, 58만 5천 원이 돼요. 음. 그럼 그걸, 그걸 가지고 다시 공정가치 65만원으로 재평가를 하겠죠. 65만원 자, 여기서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재평가 손실금액 얼마냐면 어, 2만원이거든요. 여기 여기 두개 차이. 그죠? 그 2만원만큼이 그 뒤에 뭐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단기손익인 이익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포가손익이 될 거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음. 근데 이게 이만큼 증가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손익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타 포가 손익이 되고. 그쵸? 이 그림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걸 이제 띄어보면 70, 아, 이 78만원, 음. 그것과 그 다음에 65만원. 그 다음에 58만 5천원.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 60만 5천원. 여기서 2만원 증가한 거예요. 음. 이 금액. 2만원. 2만원 부분은 여기서 이제 더 해준 거죠. 어. 그래서 60만 5천원, 고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 이렇게 조금 밖에 쓰면안 보일 것 같아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 전에 장부가액에서 여기 그 어, 뭐냐, 58만 5천원 감가상각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만 5천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평가액, 단기손익에 들어간 재평가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재평가잉여금. 그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평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야 평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안에서 재평가 이익 부분이 있고 재평가 이익금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예. 요거 구분하려고 따로 띄워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게 뭐냐 일단 단기손익 물어봤으니까 단기손익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은 재평가 이익금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기타포괄손익이될 거야 그죠? 예. 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어, 우리가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 보니까 간평이 1년 초에 아, 10만원 건물, 내용률 수준 10년 잔존가치형 정의법 상가하는 어,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평은 동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대요. 그 다음에 1년 말과 2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99, 그 다음에 7호래요. 그 다음에, 단기순익에 미치냐. 요건 이제 물어본 거네. 이년도 단기 음. 단기순익. 단기순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음. 처음에 얼마에, 얼마에 주고 샀냐면, 10만원, 음, 냐 아, 건물이구나. 이 음, 건물, 기계에 잘못, 잘못 쓰는 거네. 자, 건물인데, 1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내용에서 10년 잔여가치 0으로 상가하면 이제 9만원이 되겠죠. 음. 그래서 그만큼 래서그상을하고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됐는데 9만 9천원이 됐대요. 음. 그리고 재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상가하면 8만 8천원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재평가를 이제 하겠죠. 7만 5천원으로. 자 가로치고 내용을 보니까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임금의 일부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 재평가 이여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재평가 이여금의 감소액이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2년도 단기 순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으니까 뭐 강가상업비 요고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단기 순익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강가상업비 부분이 단기 순익,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기타 포가소닉이 되겠죠? 그래서 9,000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면 될 거야. 여기서는 물어본 게 요걸 물어봤으니까. 그니까, 러 문제를, 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일단 이것만 찾아놓으면.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단계소닉 물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음, 단계소닉에 미치는 영향, 요걸 물어봤어요. 단계 손익을만 찾는 건데 어쨌든 요금액이 문제 나왔어 75,000원으로 재평가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재평가한다고 이제 나왔었죠. 음. 그러면 그 직전 연도에 요게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요금은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재평가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이요금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평가 이여금 이 부분 9천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단계 손익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전체 금액에서 얘만 빼줘도 답은 될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이제 그게 그림이 딱 그려져야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사실은 그죠? 음, 자 일단 어, 여기서는 뭐 답이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고 자 5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7번은 간평 2007년도 기계를 어, 5,000원에 내것수 네, 5년이고 잔존가치 형 그러면 1,000원씩 이제 상각이 되겠네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7년 말, 8년 말에 기계장치체 공정가치가 7,000원 그 다음에 5,000원이 됐대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재평가하고 있고 사용함에 따라서 실현된 부분은 직접 대체한다 어, 그러면 사용하면서 대체 방법을 쓰고 있네 그리고 대체되는 금액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재평가 이어금이 재평가가 됐을 때 그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나눠주면 되겠죠? 어, 그게 이제 대체되는 금액이겠잖아요, 우리가.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처음에, 어, 500만원짜리를 샀어요. 500만원, 아, 5천원이었구나. 어, 5천원짜리를 사가지고, 어, 삼각을 하게 되면 이제 4천원이 되겠죠? 어, 천원씩 삼각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걔가 얼마야? 7천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 7천원짜리를 다시 남은 연수 4년 동안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5,250원이 될 거야. 첫 번째 상각비는 4년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상각을 해야 되겠죠. 음.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5,000원이 됐대요. 그죠? 5,000원. 음. 이런 상태네. 그럼 그만큼 재평가이용금이 감소했겠죠. 어, 상황은. 음. 자,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재평가이용금은 얼마냐?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총 3,000원인 금액이 있었네. 그죠? 근데 만약에 어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3,000원이 됐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3,000원 뺀 금액. 이게 뭐냐면 재평가 이익금 전체 금액이에요. 어, 그거 뺀 금액.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얼마냐면 2,250원이거든. 그죠? 그럼 대체되는 금액은 요 금액이 이제 대체가 되겠죠. 이 금액은 지금 얼마? 750원이 대체가 되는데 그 750원은 이렇게 이제 구하, 구하죠. 어. 여기 이제 3000원이었으니까.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 얼마냐? 어, 4년이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음.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요. 어. 정의법은 어차피 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더 쉬우니까.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었던 3,000원의 재평가 이익금을 처음에 이익금을 대체할 때는 뭐냐? 그거를 사용되고 나눠서 그만큼 대체를 시켜 버리면 돼. 그렇죠? 그러면 요 금액이 이제 대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대체되는 금액을 물어본 거니까 그거 이제 찾으면 돼요. 750.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리고 재평가됐을 때 재평가 손실로 기록돼. 즉 포괄손익계산서에 재평가 이익금의 감소액은 얼마가 될까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재평가 이익금의 감소액은 얼마가 될까요? 감소액은 요금액이 되겠지, 그죠 이게 이제 재평가 이여금의 감소액이 되겠지요. 여기서 이거를 착각하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체액. 대책. 이 대체액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 감소액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아요. 얘는 이 경우 대체될 때는. 그렇지만 어, 재평가 이여금이 평가가 될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쳐 그렇지만 걔가 이으로 대체될 때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아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 정확히 아시겠죠? 어. 대체될 때는 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지만 증가 감소할 때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포괄손익의 감수액,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의 감소액은 요구금액이 되는 거야. 아겠죠 대체액은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어, 내용.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대책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750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 요거 이제 대책이 되겠죠. 자, 58번 문제. 자, 세무가 2001년 초에 건물을 10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했다.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정액법이 아니라 기중책감법을 쓰고 있네요. 음. 그리고 어~ 공정가치가 9 0만 원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 재평가 회계처리 할때 재평가 회계처리를 오른 것 재평가할 때회계처를 물어본 거네 지금 그죠 그럼 재평가 시점 회계처리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음. 자 일단 어~ 처음에 1월1일날 저걸 취득을 했고요1 0 0만 원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했냐면 이중체감법으로 상각을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60만원 이제 된거예요 지금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는뭐 음, 이렇게 40%. 어, 여기서 체감, 어, 상감률 40%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상감이 됐겠고. 이중체감법에서는 잔존가치를 빼지 않죠? 어, 설마 그걸 모르지 않겠지. 예. 여기에서 바로 40%를 적용하죠. 예.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장부가액이 있었을 테고, 그걸 가지고 1년이 되면 상각이 이제 이루어졌겠죠? 음, 그래서 상각을 그만큼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거를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재평가를 할때 어떤 방법을 썼냐.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쓴게 아니라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으로 쓴 거래요. 그쵸? 그러면 그게 이제 90만 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감가상각 누계액 다 없애버리고 그냥 90만 원짜리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4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 60만 원짜리를 90만 원짜리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90만원에 산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이죠.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 일단, 어, 40만원, 저거에 없어져야 되겠죠? 강가상각 누개기. 그래서 그게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10만원만큼이 줄어들어야 돼요. 처음에 얼마냐면, 100만원 주고, 어, 100만원이, 어딨냐. 어, 100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90만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0만원 줄어들고, 그 차이만큼을 재평가 인여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총장부가액로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처리 물어본 거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겠다. 그죠? 음, 요거 할줄 아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9번 문제에서는, 음, 세무가 1년 초에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년 초에 예, 그러면 1, 2, 3, 3년 지난데 토지를 115만 원에 처분을 팔았네요. 음. 그 다음에 토지 처분과에서 4년도에 음, 포괄손익계산서 인식할 단계손익하고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이두 개를 이제 물어본 거네. 음. 그 다음에 어,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고 음. 토지와 관련해서 자본에 계산된 재평가 이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제거할 때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음.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1년말에 110만원, 2년말에 90만원, 3년말에 120만원. 음, 뭐 이렇게 됐네요. 음. 자, 일단은 처음에 100만원 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그게 110만원이 됐고요. 그러면 단계 손익에 이제 어떻게, 아, 포괄 손익 계산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저만큼 기타 포괄 손익 10만원 증가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90만원이 됐어요 그럼 포괄손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볼까요 일단 감소되는 10만원 감소할 테고 그다음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저, 저 재평가 손실 그금액 이제 비용이 인식이 되겠죠 그 단계손익은 마이너스 10만원이 될 거야 그래서 포괄손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증가했냐 120으로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포괄손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그 전에 인식됐던 평가 손실 그게 이제 단기의 수익으로 이제 또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부분 기타포괄손익의 증가가 20만큼 증가했겠죠. 를 그래서 총 30의 포괄손익이 인식이 됐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115만 원의 처분을 안 돼요. 자, 처분했을 때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저게 처분손익이 되죠. 120만 원과 그 다음에 115만 원 그래서 토지는 지금 얼마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현금이 요만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처분 손실이 이제 기록이 될 거야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어. 일단 이걸로만 처분을 계산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은 현재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어요 토지약관에서 뭐가 처리가 됐을까요 기타포가손익 남아 있는 거 그게 처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실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냐면 그 전엔 평가가 됐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이 뭐냐면 내 주문이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분이 됐다면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실현이 됐다면 이제 뭐가 돼? 이익이 경우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경우 실현된 손익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자 음. 그래서 저 감소되는 금액. 저게 이제 이익의 경우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 경우 대체가 뭘로? 이익의 경우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두 가지의 회계 체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 어, 재평, 어, 어디 갔냐. 음, 단기소닉과기타포괄소닉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요건 이제 뭐예요? 단기소닉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기타포괄소닉 어떻게 될까?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포갈소닉계단서에 인식해야 할단기소닉과기타포괄소닉 물어봤어요. 자, 포갈소닉계단서에 기타포괄소닉이 있나요? 이쪽에? 없어요. 음. 처분되는 시점에, 지금 처분. 음. 그 전에 평가 말고, 여기서 보면, 음, 2004년도 초분권에서 어, 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도 포괄손익에서 인식할 이렇게 얘기했죠. 처분할 때 얘기하는 거 처분. 평가할 땐 당연히 여기 나오지. 평가할 때. 죠. 부분을 잘좀 이해해. 이거는 어, 재무상태표에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사라지고 이익이율이 증가하는 그런 회계처리예요. 네. 여기 안에는 기타 포괄손익 없죠. 어. 자, 보시면 기말 재무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음. 처분되기 전 음. 120만원짜리가 있었고 여기 안에 기타 포괄이 20만원이 20, 20, 어, 20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10만원 있었을 거야. 아, 100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가정이에 이거.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가정. 그래서 차변에 120, 대변에 120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음. 대차평균 맞춰놓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을 때 이런 상태였을 때 이제 그거를 팔았다 이거야.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 일단 팔게 되면 이두 가지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죠. 음. 그럼 일단 토지가 120만 원만큼 제거가 되겠지. 그죠. 토지를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될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으로 이제 바뀌겠죠. 얼마? 115만 원으로 바뀔 거야. 그죠. 그러면 저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진 거야. 이런 현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손실. 그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처분 손실만큼 여기에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겠지. 이것도 이제 처리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저 회계처리를 이제 보자고. 재평가 인금과 이익위험의 회계처리. 여기서 이익위험이 처음에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0만 원이 늘어났죠? 어, 일단, 단계손익 일단 집어넣자. 음, 단계손익, 요번에 이제 재평가 손실된 거, 그거 이제 이익이면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 제거가 되면서 이익이으로 대체가 된 거야. 그럼 이익이이 늘어났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5만 원이 되는 거야. 결국 여기 115만 원, 여기 115만 원 똑같죠. 대차 평균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결과를 봐요. 여기 변동이 없어. 물론 여기에는 요금액만큼 포괄손익의 차이가 있겠지 즉이 이익위험의 대체회계처리는 여기를 거치지 않는다 즉요걸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요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네.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기타포괄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가 될때 여기를 거치지 않아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즉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이 여기서 바로 대체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를 되겠죠. 즉이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과정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음,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잘좀 이해해서 이 그림 잘좀 봅시다. 음, 됐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포가수는 0이에요 어, 단계손익은 있겠고. 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이, 이 기타포괄소닉의 그 대체, 대체와 그 다음에 평가 달라요. 어, 기타포괄소닉이 평가가 될 때는 포괄소닉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 기타포괄소닉이 대체가 될때 또는 실현이 될 때, 실현될 때 언제? 처분될 때, 그쵸? 그때는 죠그 포괄소닉의 단서를 거치지 않는다 하시겠죠? 음. 어, 자, 일단,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손상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 어,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봤고, 여기 안에서 재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차에서. 여기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안 푸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음, 그래서 일단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손상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음, 고생하습니다